네, 안녕하세요. 명석하다입니다. 네, 오늘은 네, 제가 수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네, 아낌없는 관심과 네, 많은 지도로 네, 저를 도와주고 계신 또 사부님의 도를 몇점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돌은 축구석 인데 음, 구체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멋있게 음, 들어가 있어요 네, 이 돌과 이것도 또, 네. 또 변화가 좋은 네, 초코석을 보여 드리면서 네 점을 제가 수개시켜 드리는 시간 네,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네이 돌은 네 토막석 인데요 도막석 인데 정말 <웃음> 여기 보시면 네, 칼로 자른 듯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. 밑자리도 굉장히 좋구요. 두 줄기에 또 실폭형으로 보이는 이렇게 상당히 매력적인 돌입니다. 이쪽으로 보시면, 네, 단이 정말 좋은 것을, 이렇게, 확인을 시켜드리고, 네, 이돌 한번, 네, 뒤집어서, 또 보여드릴게요. 네 뒤집은 모습이구요 여기 보시면 네 포가 시작을 알리는 네 시작점도 잘 드러나 있고요. 자 여기 보시면 네 물줄기로 네, 물줄기가 내려오는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네, 그런 토막석입니다. 이번 돌은 단이, 네, 1단, 2단 들어가 있구요. 네, 이렇게 원봉으로, 네, 어디서 이제 볼수 있을 법한 정말 풍경을 잘 담아낸 네, 그런 2단 원봉형 돌을, 네, 보여드리는데요. 굉장히 또 매력이 있는 돌네 이네요 네 이번 돌은 네 정말 네 이런 돌을 네.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딱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네 정말 일부러 만든 네, 숯돌 처럼 네. 굉장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요 네. 네, 이 돌은 네, 고구려의 네,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지만 있 광개토대왕릉비가 생각나는 네, 그런 신기한 돌이에요 네, 이렇게 윗면도 각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옆면도 네 정말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진짜 똑 떨어지게 네, 나올 수가 있는 네, 정말 신기한 돌한점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네, 갖고 있네요. 아 정말 멋있어요. 멋있고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는. 이번 네, 톨은, 평석인데요. 네, 보시면 두께도 상당히 좋고요 네, 변화가 이쪽 면 쪽으로. 네, 변화가 상당히 좋고,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. 아, 네, 정말. 또 멋있는 또 평석을 한 점.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들도 상당히 멋있는 또 그런 형석이네요 네, 오늘은 네, 소개 영상으로 또 찾아뵙는데, 네, 다음 시간에는 또 네, 탐석을 나가서 네, 탐석 영상을 또 올려드릴 예정이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네. 여기까지 짓고 네, 다음에 찾아 뵙겠습니다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